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와,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는 거죠? 네, 오랜만에 하는 거야, 이거 예, 매주 해주고 싶지만 이게 안 되는 날이 있고 서 오랜만에 왔어요. 예, 네, 22살 현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떡국은 드셨는지. 아, 근데 저는 떡국을 별로 안 좋아해서 떡국 안 먹었습니다. 떡국 그냥 그래요. 어, 나 먹었? 나 먹었? 아야아냐 아니야. 딱 세일 됐을 때안 먹었어. 22살 되니까 어떠냐고요? 정말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그럼 아직 21이라고? <웃음> 그럼 나지만 8살 쯤 돼야 된다니까. 각국 잘안 먹어서. 떡국이 근본인데. 승민이가 댓글 달았나? 네, 승민이 요 어, 안녕. 네, 근본, 근본. 은늘의 근본, 근본. 어쨌든, 오늘 음악중심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또 음악중심 생방을 하니까 좋네. 재밌어. 아주 좋아. 오케이, 새해 복 많이 봐으세요 여러분. 2021년. 어, 벌써 2021년 돼었고저 14살 됐어요. 안녕. 오늘 한복 너무 예뻤어. 그렇지. 오늘 좀 부었다고? 그래. 아무튼 어 네,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썼다는 말에요 갑자기 뇌에 정지가 와갖고요 새해니까 여러분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네. 밀가루요? 고민트 할게요 다시 할 거예요 밀가루 끊는 거 아니 어제 딱한번 먹었다, 한번어 아빠랑 어뭐 먹었지, 나? 어제 좀 느끼해 먹었다. 그래. 네, 집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갖고. 아. 하이. 밀가루 먹어도 내 밀가루가 근본이야, 진짜로 여러분 밀가루는 근본입니다, 근본 여러분들은 꼭 밀가루 꼭 챙겨 드시길 바래요 밀가루 안 먹으니까 먹을 게 없어 이거... 저안 부었던데? 안 부었던데? 안 부었어요 중요하지 나 이제 어른 스테이야 야호 어때 어른 된 소감 어때요? 난 성인 되자마자 정말 정말 똑같아 정말 놀라웠지만 네, 그대는 어, 어떤 기분이신가요? 알았어 알았어 드딩 스테이도 있다고 안녕. 이진님, 어... 아 오늘 재밌었어요. 아한번 인터뷰하는데 아주 심장이 콩닥콩닥했어요. 콩닥콩닥 리허설을 했어서 다행이지 리허설 때 정말 갑작스럽게. 기분이 없던 걸막 질문해 주셔갖고 너무 재밌었어 머리 많이 길었다 아니, 오늘 한복 예뻤지 새해니까 한복을 이렇게 딱해 주셨더라고요 아, 기가 막 마이크 커버 조심스럽게... <웃음> 아, 그게 잡힐 줄 몰랐어요. 원래... 잡힌 잡... 참... 원래 풀샷이 아닐텐데, 풀샷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네, 혜진이 마이크 소중하니까... 네, 바로 덧붙드졌죠 나로 바꾸자... 비선배님, 의상 입어달라고요. 아우, 절대 안 되죠. 절대... <웃음> 다 근본... 다 승민이야? 승민이, 안녕 민호가 에어프라이기에 180도 20분 인데왜 또, 왜 또? 나못못 나못 했는데 어, 머리 기 괜히 했고, 머리 얘기로 도배가 됐고 아 민소매는 뭐 많이 입었었어 그냥 그런 거안 했다고? 아 <웃음> 꿈에서 현진이 만났어. 서, 설레서 죽을 뻔 했잖아. 나 뭐로 나왔을까요? 설레는 거면, 나랑, 그렇고, 그런, 그였나 정 o 가 차고 있는 비지팔찌 현진이가 만들어준 거 맞아요? 맞아요 반바지 입어라 <웃음> 창문 창문 초만틀어 틀어도, 만초만도려도 아, 생각 싹 바뀔 g 같아요 o 림이 t 커버 잘했어, 고마워요 그렇고 그런 게 뭐냐고요? 아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렇그 그런 그런? 꿈에서 설렜으면 뭐 그거 말고 더 있어? 뭐... 그거 뭐였지? 아, 나오기만 해도 꿈에 나오기만 해도 설렌다고? 아, 뭐 악몽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막 귀신이서 따라잡았다 닌다든가 설렌다고? 에이 그건 아닐걸? 방몽이어도 설랄까? 과연? 응. 내가 진짜 막 무섭게 나와 그래도 좋아요? 응? 내가 막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러면 무서무워할것 같은데 안 피곤해요? 그건 좀 그래 무섭다니까 아 좋다고? 응. 나... 어. 저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어우, 너무 감사하네요 <웃음> 나로, 내가 생각했을 때 스테이가 귀신으로 나온다? 나도 너무 좋아요 안이 근본이지. 아 <웃음> 진짜. 승민이가 몇 명이야? 응? 이 정도면 그냥 다 승민이 아니야? 에멀미저잘안 해요. 아예 안 좋은 거 아니지? 스테이가 귀신으로 쫓아오면 바로 거기서 백도 바로 쳐야지. 얼마만에 보는 건데, 그렇지? 백도 바로 하고 신메뉴까지 그냥 플러스로 해드릴 수 있어요. 응. 오랜만에요 어? 콘서트 열어야지. 이만어 스테이가 귀신돼서 껑에 나올 거면 많이 와주세요. 김승민이 스테이의 근본인 데아 맞아요. 백도좀더서 뒤로 갈 거라고? 아 예. 그 구성을 좀 바꾸긴 해야겠죠? 좀 뒤로 가는 걸로 <웃음> 네, 오늘 꿈속으로 들어와 보세요 아, 다 들어와요, 제가 네, 문 열어놓고 있을게요 아 도망갈 거라고? 아, 도망 안 가죠 스테이가 있는데? 딱 여러분들이 귀신 든 모습으로 내 꿈에 나타났어 내가 딱 있 있어 근데 꿈에서는 장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그냥 올림픽 코하나딱 잡아갖고 거기서 그냥 바로 빽도 추고 신메뉴 추고뭐좀 신나갖고 거기서 타몇번 추고 하면 귀신들이 막 뭐일 <웃음>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너무 신나지 얼마 만에 하는 콘서트인데 그죠 <웃음> 예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내 꿈은 컬러냐 흑백이냐? 저는 컬러예요 완전 정확한 컬러입니다 확실한 컬러예요 흑백은 한 번도 꼽은 적 없어 근데 나는 그래서 나의 꿈속에 있는 세계관들이 처음에 꿨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서서히 기억이 나요 하도 그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 꾸다 보니까 아 친근해졌어, 내 꿈속 그 동네가 라디오에서 내가 뭐 휴지 물링을 좋아한다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걸 제가 즐겨서 뭐 합니까? 네. 기억에 남는 꿈이야 그냥 뭐 저는 꿈을 꿔도 그냥 뭐 딱히 임팩트 있는 꿈은 자주 안 꿔요 그냥 그냥 그 같은 장소에서 뭐 막 찜질방도 있어, 사우나도 있어, 뭐막뭐 네, 뭐, 뭐, 많아요 아, 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뭘 휴지 밀리는 걸 즐긴다고 그래 휴지가 근본이지 반말 브이 받아고 그래 반말 브이 안녕 링노 팔찌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팔찌 재료가 없어 지금, 사야 돼 꿈은 원래 있는 게 근본이지. 저도 항상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요새는 막 그렇게 막잊어버리진 않아요. 기억력이 좀 좋아졌나? 원래 진짜 붕어 수기인데 그지. <웃음> 가위 잘안 눌려요. 그때 한번 눌리고 안 눌리는 것 같아요. 비브라운 방거 대본이냐고요? 아 아니요. 그래서 놀랐어요. 현지나 지금 복근 있어? 나 벌크업하고 물 마시기 물 벌크업 벌크업 마시기 저는 물 벌크업 벌크업 마시기라 벌크업 별로 생각 없어요 지금 에이. 에이, 떡볶이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 됐어요 근데 솔직히 밀가루만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럼 쌀, 떡볶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닌가? 아니 말고요 간식이요 간식이 있어요 딸기 아우 어 뭐야 뭐야 무서워버렸어 이거 봐 씻고 먹어야 된다고? 이미 맛있게 먹었어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일분 안에 딸기 열게 먹기 아 이거 껌이죠? 딸기는 근본이죠. 승민이 안녕. 동양 맛이 어때 보여 맛있는 맛만 나거든요. 동양. 진공청소기인 줄 아주 호르륵 들어가네 농약 먹은 거 아니라고 딸기 먹었어요 딸기 에이, 유기농이겠죠 탕후루 맛있는데 농약 먹방 농약이 근본 농약이 왜 근본이야 농약 싫어해요 일단 안 씻은 딸기도 먹어보고, 먹어보고 판단해 문어 숙회 에피소드 알아? 몰라요, 문어 숙회가 뭐야? 아니, 내가 근본 드립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잖아 응? 너무 좋아해, 근본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근본을, 승민이가 아주 여러분들을 문어 숙회가 뭔데? 문어 숙회는 밤길 조심해야 된다고? 문어는 지성이가 린... 리... 문어... 문어는 지성이는 린? 주지? 이게 뭐야? 하니가 문어숙회 사진을 리노한테 보냈는데 리노가 왜 셀카 보어 이거는 하니가 셀카 보내는 잘못이지 이거어떻게 갑자기 셀카를 보내고 그래 아 어, 이건 하니가 잘못했어 원래 셀카 보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놀리겠어 오늘 재밌었던 일을 운동해서 어, 마지막에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타이밍 안맞았을때 진짜 재밌었어요 현진이 최애 농약은? <웃음> 저는 네, 딸기만 농약 좋아해요 네. 가끔 청포노바 농약도 좋아하고요 네, 농약을 좀 즐겨 하는 편인데요 네, 딸기만 농약 맛있네요 새로 나와고 과지 먹고 천만 원 받기 평생 딸기 공짜로 먹기 과지 먹고 천만 원 받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네. 너무 <웃음> 농약 물리에 이러고 있다 이거 진짜 시어서 나왔을 거야. 내말 있으면 됐지. 아니 어떻게 스테이 웰키웃겨요? 어? 스테이 웰키웃겨요? 가지에 어떤 맛이 싫으냐고요? 그 가지에 치킨 보고 오빠인 줄 알았는데, 친구네, 친구 아니야? 가지 삐진다고? 음 가지, 미안 이게 너무 방법 없어 홍시는 홍시는 좋아하는데요 홍시 안에 있는 그 물컹물컹거리는 씨 있잖아요 그오독오독한거 여기까지 한번 말할게요 가지도 현진이 싫다고? 네, 별로 사이안 좋아요 아보카도가 좋아졌다 아, 아보카도는 좋아졌다기보다는 그 건강한 맛이 좋더라고요 차안 막히냐고? 차안 막히나? 네, 5분이요? 네, 여러분들 전 이제 그만 가봐야 돼요 오늘 무슨 일이야? 뭐야 오늘 뭐야? 차가 아예 안 막혀 여러분들 딱 2분 뒤에 맞칠게요 차가 안 막히네요? 어 벌써 어쩔 수 없어 그래, 너 벌써 이렇게 됐다고. 아, 몰랐어. 네, 아무튼 여러분들. 나는 이만 갈게요. 오늘 음악중심도 너무 재밌었고, 또, 네, 음악중심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새해에 이렇게 또, 재밌는,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전 이만. 가볼게요. 나 뭘, 뭐야? <웃음> 네, 셀카 타임. <웃음> 안녕, 나 이제 가볼게. 바이바이. 안녕, 여러분들. 안녕. 안녕